미스터트롯트가 새로운 트로트 히어로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운명의 중결승전이 펼쳐진 TV조선 미스터트롯트에서는 관록의 현역, 안성훈 나상도 진해성, 폐기위 샛별, 박지현 최수호 진우, 놀라움의 연속인 유소년 박성훈까지 비주얼, 노래, 스타성 3박자를 고루 갖춘 역대 최강 탑7의 탄생으로 누가 진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또 탑세븐 결정전 중결승에서는 실시간 문자투표로 마스터 총점 10위였던 진해성이 최종 4위, 1위였던 최수호가 5위로 하락하는 등 시청자들의 표심에 의해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결승전 최종 결과도 팬들의 손으로 직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결승전은 온라인 응원 투표와 문자 투표의 배점을 확 높여 팬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3월 16일 생방송으로 치러지는 결승전은 마스터 점수 1,300점, 1월 5일 방송 직후부터 시작된 온라인 응원 투표 점수 7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500점, 총 3,500점 만점으로 결정되는데요. 최종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3,500점 중 2,200점이 시청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스터트로트 제작진은 제작진과 마스터의 역할은 원석을 발견해서 시청자 앞에 선보이는 것까지였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사랑하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은 오로지 시청자들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믿기에 마지막 경연은 시청자들의 손에 맡긴다. 앞으로 전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좋은 무대로 보답할 수 있는 진짜 가수를 직접 뽑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나의 무대. 미스터트롯 비전투 새로운 전설의 시작. 모두가 과연 지금 트롯판의세 시대를 열 대장전 끝에. 드디어 트롯 전사들의 운명을 건한 하나의 왕관을 차지할 주인공은 3개월간의 단한 명의 톱 히어로가 탄생합니다. 죽여 기다린 마지막 관문. 누가 될 것인지.